주식에 보면 기술적 분석 거래량 캔드, 이평선 또한 보조지표를 사용하든 기업가치 등 기본적 분석 너무 알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가지 기법 여러가지 매매 스타일, 단기, 중기, 장기, 선물과 시장 상황 예측 또한 HTS 사용방법 정도는 술술 깨고 있어야 하고 단기에서도 스케핑과 데이트레이딩 정도가 스윙이 있습니다. 주식을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어차피 어느 것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자기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이 가장 좋은 겁니다. 수많은 매매 방법을 안다고 한덜내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모두 통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능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그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다가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보면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이 하나라도 나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매매를 할때 승률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느긋한 스타일인데 단기 종목 들어가면 한마디로 거의 피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또한 자기 자신은 성격이 불같은 투자자인데 어디 경기 방어주를 들어가서 후다닥 해치우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매매법을 찾길 바랍니다. 눌림목을 공략하던지 이평 돌파, 쌍바닥 신고가 공략을 하시든 자기 걸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무기보다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무기 하나만 있어도 이 바닥에서 살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스케일 베일을 1년 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패했습니다. 반토막 그까이꺼 깡통 그까이꺼 적금 하나 깨면서 주식에 끌어온 돈만 뭐 지금은 그 이상을 벌면서 즐겁게 매매를 하지만요. 재작년부터 스윙매매 위주로 넘어오니 지금 이렇게 삽니다. 초단타는 비중 20% 이상 무리수를 두며 배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약간 급한 성격이니 현금 항상 30%는 유지하고 스킬을할적일년에 국가의 세금으로 수십억을 내면서 정작 내 주머니엔 구멍이 달린데 돈이 새어나가더군요 결국에 지금의 스윙투자를 주로 합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면 2에서 3주 어차피 제 매매는 단기 길면 2에서 3주는 버팁니다. 장기는 저하고는 절대 맞지 않더군요. 어느 정도 목표가 나 고점이라 생각하는 곳에 도달하면 70에서 80%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20% 홀딩 그 종목이 눌릴 때이 종목이 아직 죽지 않았다 생각할 경우 전에 이익 실현했던 물량의 25% 정도만 또 매수를 합니다. 선물과 옵션을 해봤는데 저에게 맞는 밥그릇이 아니라 현물만 합니다. 장이 쭉쭉 말릴 경우에는 기다리거나 적은 돈으로 용돈벌이 스케일 매매를 합니다. 결국 공포에 남들이 내다부을 때 언론사에서도 혀를 내두를 때 점점 베팅 금액을 늘려갑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과 자기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론사에서 죽어라 떠들 때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점점 주식판에 손을 뗄때 언론에서 지금은 주식을 할 때다 계속 떠들 때 서서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주식으로 쫄딱 망해서 어찌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올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가 주식에 발을 붙일 때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대형주를 공략 시에는 최대로 주도주를 잘 올라타야 하고 중소형주를 매매할 시 특히 테마군을 공략할 시이 테마의 흐름이었지 않가 앞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머리 대장주를 공략해야 합니다. 주식을 하면 관심 종목들의 흐름 정도는 보고 단타를 잘하려면 테마별로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만져야겠지요. 한마디로 기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을 무조건 만드십시오. 주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 좋은 투자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 한들 그걸로 인해 100%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흔히 고수님들에게 매매 노어나 가르침을 받아도 실패하고 성공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대리어 그것들을 배움으로써 더욱 손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성격급한 단타 스타일인데 어디 대형주 움직임 없는 삼성전자 등 그런 종목 들어가서 매매하면 거의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분명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데 어디위로든 하래로든 병동성이 큰 종목을 들어가면 그 또한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주식에서 어떤 매매가 좋다 나쁘다 할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기법 아무리 최강 고수에게 매매 지도를 받는다한데 자기 손에 익지 않고 또한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 평소때 의 매매보다 더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손실이 많이 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아주 몰랐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배웠다고 이제 목에 힘빳빳이 들어갈 때가 가장 손실이 많이 나더군요. 왜냐하면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손절해야 아는데 아니야 뭐 좋은 뉴스가 나올 거야. 하면서 적은 손실에 팔줄 모르고 흔한 속담으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림이 찢어진다.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매매법을 따라가지 마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기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물으신다면, 자기가 매매를 했을 시 수익이 가장 많이 난 것이 자기에게 맞는 매매법입니다. 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매매를 했을 시이 매매법은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자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매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선 최대한 잃지 않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매매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매 위주로만 하십시오. 괜히 여러가지 걷다 배운다고 하다가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됩니다. 내 네, 매매 노하우만큼만 최고가 되면 됩니다. 고수님들께 혹시 좋은 노하우를 배우면 그 노하우를 다듬으셔서 내 몸에 맞게 다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마다 트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돈, 정보력 주식을 만지는 작전하는 놈들 또한 주식에 대해 웬만한 돌을 튼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프로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에서 자기가 아닌 남은 상대 선수입니다. 돈을 따르거든 상대를 연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로 상대를 쓰러뜨릴수 있어야 합니다. 지피직이면 100전 100승. 100전 70승은 해야 주식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신 분들만 보십시오. 돈좀 잃었다고 좌절만 하면서 집안 가득 소주댓꼬리만 쌓아놓지 마시고 항상 술에 쩌들지 마시고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거든 노력하십시오. 차라리 술 먹을 시간에 여가를 보내든지 운동을 하든지 가족과 산책이라도 한번더 하시길 바랍니다. 돈 잃었다고 술만 자시면 건강도 해치고 자기 자신을 암흑의 구렁으로 덮어낼 뿐입니다. 여러가지 매매 떠인 버려야 합니다.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는 기본적인 매매 패턴 및 여러가지 매매 패턴을 소액으로 열심히 접해보시고 언론 매체 경제 tv를 보시든 기초적인 기법강의 흔한 매매 패턴 등. 또한 주식 관련 서적 많이 보십시오. 주식 관련 서적 중에서 해외 유명하신 분들이 쓴 주식 심리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으십시오.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 차트에 관한 책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과연 알타책이몇개 있을까요? 거의 주식책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에 나왔던 책을 인용해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앞뒤 글자만 조금씩 바꿀 따름이지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돈 따면 흥분되고 돈 잃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돈 잃어서 열받는다고 급등주의 시장가로 몰빵하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뇌동매매, 감성적인 매매를 자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 책상 앞에 눈빠지게 종일 모니터와 싸우지 마시고 장중에 틈을 내서 바깥 공기를 한 번씩 마시면서 하던가 운동을 하든 하던 여가를 즐기던지 주식에 있어 자기 자신이 진짜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다른 건 자신 있는데 차라리 미련 버리시고 주식파을 떠나시기려 안 되면 되게 하라. 정말 안 되는 것은 안될 뿐입니다. 다른 것에 더욱 자신이 있다며 그걸 찾아 떠나시기려 주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주식판에서 성투들 하시고 행복한 미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길 줄 아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